FM 98.9 메가헤르츠, MBC 경남 창원 제1FM 방송입니다. HLAP SFM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가 일곱 시를 알려드립니다. <목소리> MBC 7시 뉴스입니다.